스타트업의 주요 실패 원인이 시장 수요가 없는 제품이라던데 만약 내가 만든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면 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 고객과 경쟁 회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봐야겠다 실현 가능성 단계는 상업자가 파악한 해결해야 할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자원과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자원은 기술, 사람, 돈, 제조 방법, 유통 방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프로세스는 자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항목 작성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방안은 지원 제품을 개발하는데 인지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작성하면 되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 중 보유 역량으로 진행할 요소와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수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을 위해 수행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6mm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센서 내구성 강화를 위한 전선 연결 부위 고정 단계, 스마트폰 모니터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발 항목별로 자사 또는 외주 용역 등 수행하는 주체를 작성하고, 프로세스별 수행 방안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와 협력사가 수행할 부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추진 공정, 구현 정도, 추진 기간, 추진 내용, 추진 주체별 내용을 표나 그림으로 정리해서 작성하면 좋으나, 계획 단계에서는 프로세스와 개발 일정을 작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말로 풀어서 작성해도 됩니다.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목표 성능 등을 고객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관점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이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진입 목표 고객은 착용형 로봇 제작 업체이고 가공의 편의성, 소재의 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는 힘센서 모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센서는 현재보다 생산 공정을 줄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목표 고객과 목표 고객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작성했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어떤 혜택과 가치를 줄수 있는지를 작성해야겠죠? 예시를 살펴보면 모듈의 소형화를 통해 가공의 편의성, 보정의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목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및 실현 가능성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데 예시에서는 유연성 제공을 위해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작성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제작 공정 편의성으로 인한 제품의 보완성이 우수함, OO 제작 공정 방법은 공정이 간편하고 이에 따른 제품의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여 고객 니즈에 대한 대응이 우수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공정이 간편하고 이 부분은 기존 공정 대비 어느 정도 축소되었는지 숫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경쟁사 대비 개선 과제는 경쟁사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 제품이 목표 시장에서 경쟁사와 경쟁 제품의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해 경쟁적 우위 요소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는 경쟁 열위 요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대표적 선도 기업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힘센서가 사용되는 다양한 제품의 맞춤형으로 설계, 제작이 가능한 인력 보유라는 경쟁적 우위 요소를 통한 차별화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도 기업명을 작성할 때는 실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적 우위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인력에 대한 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연구소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개발 연구소, 구축 업체, 의료장치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험 단계를 종료했다는 내용을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기술이나 특허 내용을 강조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적 여류 요소에 따른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성은 마케팅 담당자의 부재로 대량 생산에 의한 매출 신장은 어려움같이 여류 요소를 작성하고 관련 업계의 파트너십 업체 발굴을 위한 노력 실시 예정과 같이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그 밖에 별도로 추진 중인 내용이 있다면 같이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그럼 실제 작성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성 사례를 살펴보면 선도기업을 명시하고 차별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차별점의 경우 제품 기능이나 성능 뿐만 아니라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구매처와의 협업관계 등과 같이 자세하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경쟁사가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OO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유는 OO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와 같이 말이죠. 실현 가능성 파트는 고객 요구사항 분석과 경쟁력 확보 강화 부분이 중요하구나. 실현 가능성 파트도 작성 완료!